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는데. 네. 일단, 레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네. 일단, 라이랑 레이랑 나와지고 네. 어, 레이, 레이, 메인, 이, 투, 이렇게 나와주는데. 네, 네 이제 해석은 네. 어,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라인은 네. 뒤에 이제 어, 뒤에, 어, 자동, 자동사가 있고, 네. 이제, 뒤에, 이제, 레이는 네. 타동사가, 음, 타동사가 되고, 어. 네. 그리고, 어, 네. 이제 이 문장에서는 이제, 레이 이제, 그, 동사 뒤에, 네. 인사이드가, 인사이드 오는데, 네.